Another day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So far away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내가 희미해 아직도 넌 가슴 깊은 곳에 사나 봐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난 네가 보고 싶나 봐 아프고 아파도 날 바라볼 수 없잖아 오늘도 이렇게 그리우면 떡다 차가운 바람에 너를 느껴 두 눈을 감고 널 생각해 좋았던 기억은 간직할게 가끔 꺼내어 볼게 아프고 아파도 날 바라볼 수 없잖아 오늘도 이렇게 보고 싶었답게 붙잡아줘요, 놓지 마요.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. 오. 사랑한다고 매일 그렇게